자, 드디어 우리 수업의 주인공인 리액트 리덕스가 등장합니다. <웃음> 정말 오래 걸렸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되게 많은 그 우여곡절을 겪어왔는데 그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한테 리액트 리덕스는 행복한 도구예요 그리고 배울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우여곡절을 겪어보지 않거나 그걸 공감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어, 리액트 리덕스가 별거 아닌데도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뜸을 좀들렸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상한이 이 정도라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React Redux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도구인지를 살펴보면서 얘가 얼마나 고마운지를 한번 어, 생각해보는 계기로 한번 삼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Add Number 또 Display Number라고 하는 샘플 컴포넌트를 어, 리덕스를 도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데 잘 보시면 여기 있는 이프레젠테이셔널 컴포넌트인 Add Number가 부품으로서 같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컨테이너를 도입했고요. 이 컨테이너를 도입하면서 어, 어떻게 보면은 코드가 많아졌죠. 할 일도 엄청 많아졌어요. 그렇죠?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웃음> 우리가 이러려고 저기 뭐죠 리덕스 도입한 거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리덕스를 만든 사람들은 리덕스를 리덕스답게 또 리액트를 리액트답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또 많아진다 라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방에 해주는 또 환상적인 도구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리액트리덕스라고 하는 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리덕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첫 번째 컨테이너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 컨테이너에서 어떤 이벤트에 디스패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벤트에다가 디스패치를 걸어 주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해야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어 어떤 props로 상태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스토어에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서 구독을 해서 스토어의 데이터가 바뀌면 그때마다 렌더링이 다시 되게 하는 작업을 위한 코드를 작성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또 하나 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displayNumberRoot를 어,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 displayNumberRoot가 컨테이너에 있는 displayNumber를 통해서 컴포넌트에 있는 디스플레이 넘버를 제어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디스플레이 넘버에서 유닛이라고 하는 어떤 p r o p s 를 준다. 예를 들어 킬로그램을 줘서 이 킬로그램이 여기 있는 디스 컴포넌트 다시요. 여기에 있는 이게 뭐죠? 프리젠테이션을 컴포넌트 끝에 디스 프롭스 유닛이라고 하는 값으로 여기에 값이 들어오게 하려면 우리가 또 어떤 작업을 해야 돼요. 여기 디스 여기 있는 이 뭐죠? 이렇게 쪼개는게 낫겠다. 자, 여기 있는 루트 컴포넌트가 이 프롭스를 주면 걔를 디스플레이 넘버가 받아서 다시 디스플레이 넘버라는 컴포넌트로 또터스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뭘 해야 돼요? 유닛은 this props unit이라고 하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야지 여기 kg이 표시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중간에 컨테이너가 끼니까 복잡한 게 여간 많은 게 아닙니다 자 바로 이러한 것들을 자동화해주고 우리의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도구가 바로 React Redux 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 React Redux를 도입해서 어떻게 쉽게 이런 컨테이너, 컨테이너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